앞에서 우리 엄마가 될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! 마치 <웃음> 엄마가 될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<웃음> 아니, 네가 언제 우리 어른들을... 음... 아니, 나를 이해해 주겠니? 참, 내 집, 내집 어디 있어요? <웃음> 뒤적뒤적, 뒤적뒤적 어디 간 거야? 어? 어? <웃음> 아직은 엄마 품에서 은석불을 나이 <웃음> 아니... 금방이라도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아이 악발이라 불리는 아이, 그 이름은 한니 <쨍쨍>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 정신 상태가 들렸다 들렸다 너희는 이제 거칠게를 쳐드냐아니라고 빛나는 빛나리 중학교를 빛날 빛나는 중학생이란 말이지 알겠 아! 알겠어 네, 아! 예 쪼왔어 모두 다 그런 뜻으로다가 정신 통일 배표를 부창한다들 올라려! 삼, 삼, 이, 아, 이, 이래만, 이래만해만, 하늘, 하들 짱도 못 잡아! 안주고래! 너 여기가 무슨 편의점인줄 알아? 도대체 너 정체가 뭐야? 피? 나 지각 아니야. 아직 이십 분이나 남았다고 생사람 잡지 말란 말이야. 나 참만 정말, 정말 정말 어이 답답해, 어이 답답해.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. 아침은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려고. 음, 그럼 수고해. 네 진짜로 나 무시할래? 응? 네? 나 손도 오빵방보야 봐봐봐. 시시 시. 시, 시, 시. 그 시. 14세 뒷박상밥 속에서 밥 먹을 때, 밥먹르르찌먹르 때, 르르을 때, 밥 먹을 어, 야, 야, 뭐, 뭐, 밥 먹을 때, 밥먹 어, 때, 밥 먹을 때, 밥 먹을 때, 밥 먹을 때, 밥 먹을 때, 밥 먹을 때, 밥 먹을 때, 안녕 <놀람> 놀려어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